날씨가 너무 좋네요. 지금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러 출발합시다. 미미. 날치고. 거 날씨가 정말 너무 좋네요. 정말 제자 사랑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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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나리 귀여운거죠 <웃음> 지금 와이프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영상에 쓸, <웃음> 영상에 쓸 특수 효과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컴퓨터를 켰어요 Ha ha ha. 그 육관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터 저를 얘리씨 수업 준비 에 가실 거같네 아는 만큼 영상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진 것같더라고요 요즘 절실히 깨닫습니다 밖에서 지금 공사를 좀하나만 고 그림 열심히 해 파이팅 깨끗거리는 효과 제일 많이 쓸것 같아요 대박이다. 되게 격한 웃음소리. 무조건 다운받는다 이거는 때리는 소리인데? 다운받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편집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있어. 진작에 좀 찾아볼 거야. 더 재미있게 편집. g o o 하이러시가 위로 가냐. 오 응. 너 방금 우리가 <웃음> 여보, 뭐 그렇구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럴수가 <웃음> 이 젤을 세팅했어요 다음주부터 이 젤에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방식을 바꿨어요 청소도 깨끗이 했어요 배 터질 것같아 배불러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하루 일과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